아무래도 산자의 세상에, 너희 자리는 없는 것 같구나, 일리아칸! 네놈들이, 네놈들이 가빈! 아군단장 일리아칸의 힘은 다시 봉인되었고 아르데타인을 위협하던 어둠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시 악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신과 같은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카인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에어가이츠 계획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계획의 전신이 된 이론 그것은 힘의 찬용 아이시만 박사에게 그 이론을 만들게 한일리아크의 눈, 루비아이었지 질병의 기운은 우리의 눈을 피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모두가 조사를 무의미하다 말했지만 이제는 다루군 결국 쇠락하여 죽어갈 박사 미모. 나의 영혼은 이 역겨운 땅에 붙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길어. 너희의 비천한 생명은 내 앞에 모조리 썩어문들어져! 모든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날이라. 울부짖어라. 내가 바로 죽음의 왕 일약간이다.